우리가 알던 그런 맛을 생각하면 좀 놀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먹... 뭐. KFC 신메뉴를 준비했는데 잠시만요 이거 또 기억을 잘못해가지고 스모키 바베큐 치킨 5조각 그리고 스모키 바베큐 블랙라벨 이거는 부들부들 살만 이렇게 뼈 없이 한거 5조각 하고 어, 스쿨처 버거 베이징. 정말, 이게 정말 먹고 싶지 않은데, 궁금해서 한번 그냥 시켜본? <웃음> 민트초코 디핑소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뭐부터 먹지? 일단 순살부터. 소스 대박. 아이고. 이게 다리살이라 그런지 엄청 부들부들거서잘 흐트러진다. Sorry. 백투 타임! 한입물자마자 뭔가 싸한 냄새가 났고 그리고 이게 바베큐인데 뭔가 나 익으면서 나 익지가 않아 저는 좀 낯설어요 소스 따로 먹어보자. 바베큐에 산도가 좀 있고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않은 어떤 향신료 맛이 나요. 양꼬치 이런 소스는 아니에요. 양꼬치 이런 냄새는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많이 먹어봤었던 소스였던 것 같은데. 랜덤으로 와가지고 닭가슴살이 올 수도 있고 닭 다리살이 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부들부들 살로 올 수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아, 맨날 시킬 때마다 몇 조각 몇 조각 드실까? 여기에 무슨 알맹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무슨 절임 같은 거 같아요. 어? 뭐지? 아삭아삭 거려요. 피클같이 아삭아삭 거린데 산도가 있어 소스 찍어서 그 바베큐 폭립처럼 바베큐의 향은 그렇게 진하게 나진 않은 것 같아요 간장 소스 같은 느낌이 제일 많이 강하고 은은하게 바베큐 냄새는 나는데 막 바베큐 냄새 나 바베큐야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마요네즈 싹 찍어서 자, 맥주 이게 처음에 간장 베이스라고는 하긴 했는데 간장 치킨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내리야끼 그런 느낌이에요, 좀 뭔가 바베큐 그런 느낌인데 음, 우리가 알던 그런 맛을 생각하면 좀 놀랄 것 같아요. 이번에는, 그 드디어 드디어, 아, 민트초코 딥핑소스를 먹어볼게요. 와우. 색깔은 이래요. 진짜, 묽은 초코, 민트초코색? 묽은 민트색? 뭔가 이렇게 무스같이 생겼어. 불투명해가지고. 도전! 아 이거 이미 맛을 알아보려가지고 치킨이랑 진짜 음 이단게 은근히 잘 어울려 근데 거기에서 민트 향만 날뿐 초코향이랑 민트. 근데 초코향도 많이 안 나. 민트향만 싹하게 나. 나쁘진 않아. 그렇지만, 좋진 않지만, 음, 이거는 금방 없어질 것 같은 소스다. 이번에는 스콜처 버거 베이직을 먹어볼게요. 피클 소스 닭 이렇게,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, 이렇게. 닭다리 정육으로 만들어졌어. 피클의 선도가좀 있네요. 코트 버거의 그 소스가, 음, <웃음> 매콤해요. 여기 번 냄새가 굉장히 음. 좋아요. 마요네즈 쓰이거서. 지가 3? 전에 KFC에서 소랑이 치킨이라고 출시된 적이 있었어요. 아주 살짝 비슷해 근데 저는 소랑이 치킨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2018년도 때 미국에 치킨 1위로 판매됐다고 하더라고요. 안에 응. 무슨 뭐 아스 말맹이 같은 게 있어요. 마이네즈를드 맑은 맑은 KFC 신비뉴를 먹어봤는데 어, 이거를 굳이 먹을 바에는 차라리 그 소랑이가 굉장히 좀 특이해가지고 글쩍글쩍 음, 글쩍.